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새생명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기양 목사고요. 어, KNCCK 화해와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 국경선 평화학교 기억하시죠? 어, 저도 처음 설립 때부터 함께 해서 너무나 어, 소중한 곳입니다. 그곳에 지금 어, 국경선 평화학교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벽돌 한 10장 보탰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완공되어 가지만 아직 돈공사가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6월 6일 되면 이제 완공이 될텐데 완공식과 더불어서 전국에 만여 명이 모여서 통일을 노래하는 통일합창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들 시간 되시면 찾아오시고 함께 통일을 노래하면서 이제는 통일운동을 정말 즐겁고 신나게 펼쳐나가는 아무리 이 세상이 어혹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웃으면서 함께 갈수 있는 그런 통일의 대장정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국경선평학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